고강도 주택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아파트보다 상가로 몰리고 있다 아파트 가격 급상승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졌고 비교적 대출이 자유로운 상업용 부동산으로 시선을 돌리는 투자층이 늘고 있다 실제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투자 자산으로 상가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에 전호실 임대 확정 5% 확정 수익 보장 종상향 허용 최대 수혜지로 손꼽히는 수성구 상가가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로 수성구 드랑길 먹거리타운 입구의 어스메디컬센터 수성이다. 어스메디컬센터 수성은 지하 3층 지상 12층 근린생활시설 83실 규모로 구성된다. 1층에는 약국, 편의점, 베이커리, 각종 프랜차이즈 입점이 예상되고 2층 12층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등 다양한 전문 병의원 임대가 확정된 상황이다. 또한 방문자의 주차 편의를 위해 발레파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 수성 SK뷰, 대우 트럼프월드의 5,600여 세대와 주후 입주를 앞둔 3,200여 세대의 풍부한 고정 수요를 확보하고 있고 고령화 시대 의세권 선호가 커지면서